몇 개인 거 <웃음> 여기 세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한열개 정도 있네. 와 몰려 있어 여기. 예. 오실 거로 벌레가 이뒤에서 똥을 싸가지고. 네. 오, 새끼가 해가지고 입입이 생육이 안 돼요. 아. 예. 이게 차매가 오실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펄펄펄 날아다니고. 아, 뭐, 벌레들이? 예. 날아, 날리는 오실가루 일단뭐 전혀 없고.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지금 죽은 사체입니다. 어. 예. 불과 요한 이틀 전만 해도 아마 이것들이 날아다녔었을 거예요. 예. 엑시렐은 이잎 뒷면에 있는 이 유충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 방제는 1, 2회 정도만 해도 전체적인 밀도를 낮출 수가 있는. 오실가루는 확실히 넣으면은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 가루를 는 XL 키워 예. 자 여기는 경북 성주의한 청매밭인데요. 이 청매밭은 작년에 담배 가루로 아주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 가루를 극복을 하고 아주 성공적인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회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참회 정식은 11월 30일 11월 30일 예.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개월 됐네요? 네 예. 지금 참외 몇번 몇 하셨어요? 어, 차면은 계속 닫지 뭐. 몇 번이 아니고 네. 아시이 닫다고 지금 두불리 두불차 2불 이하방 지금 뭐 계속 수확하고 있어요. 아, 수확하고 있어 예, 예. 지금 상태 보니까 활력들도 좋아 보이는데. 예, 예. 차면 원래 농사는 전년 비해서 더잘된것 같습니다. 아 어, 물론 특품이네. 어, 병충해 관리가 일단 잘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에도 많이 달렸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병충해 뭐로 고생하셨어요? 어, 아무래도 농사지는데 최고 어, 난조가 온실가루, 총채, 흰가루. 그렇지. 온실가루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펄펄펄 날아다니고. 아, 뭐 벌레들이? 예, 날날다니 온실가루 일단뭐 전혀 없고.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참에 착각형도 많고. 몇개 있는 거 여기죠? 한번 세어보세요. <웃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뭐한열개 정도 있네. 와, 몰려있어, 뭐 여기. 예. 와, 찹가름이 어마어마요 예, 예. 오. 입상도 최상입니다, 지금. 아, 이그 정도 최상인가? 예. 아, 깨끗해요. 오실 거로 벌레가 이뒤에서 똥을 싸가지고, 네. 오, 새끼가 해가지고 입, 입, 이 청육이 안 돼요. 아. 예. 이게 참외가. 그런데 아, 지금, 깨끗해요, 예, 예. 총체도 없고 깨끗합니다,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하는 하아닐 어, 미리미리 이제 살포를 하지, 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참외가 이제 그 온실가루가 어, 너무 많으면 은 네. 참외 고유의 색이 안나고 네. 참외가 연탄처럼 새콤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품질 수확량 나무도 너무 심하면 죽어버리고 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어, 저 동방으로 그 약을 네. 액시레를 관주를 해가지고 아. 저는 작년에 정말 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정말 잘 됐어요 이제 그동방으로 사장님을 6월달에 제가 5월 말인가 6월달에 온실가루가 심해졌을 때 그때 그 관주를 두번 했었죠 제가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는 7월달부터 8월달 9월달까지 수확을 했는데 정말 참에 깨끗하게 잘 왔었어요 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까지는 뭐 온실가루가 일단얻 없고 네. 어, 참여도 품질도 잘 나오고 네. 그래. 작년 에 6월 달에는 발생이 한 벌써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되려나 걱정을 했는데 1차 2차 관주하고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었어요 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잎 뒷면에 있는 알하고 유충 밀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서히 밀도가 깔아있게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다 끝나고 철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온실 가루의 방제가 상당히 양호했어요 근데 주변에는 엑시레일 간주가 안 됐던 주변 포장은 온실 가루를 계속 이제 만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상당히 만족했던 부분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 가루이 발생된 거 보고 있습니다 유충 밀도가 안 떨어지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약을 살펴고 약마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한두 마리 날아다니거든요. 네. 지금 죽은 사체입니다. 어. 예, 불과 요한 이틀 전만 해도 아마 이것들이 날아다녔었을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노엽 뒷면에 이렇게 노랗게 점이 찍힌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잎 뒷면에 있는 알하고 유충 이 밀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게잎 뒷면에 한 20-30마리 네. 1-20마리 있는 밀도가 잡히지 않으면 위로 아무리 살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온실 가리 방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엑시레일은 잎 뒷면에 있는 이 유충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 방제는 1-2회 정도만 해도 전체적인 밀도를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식하고 초기에 바로 1차 관조가 더갔고요 그 다음 한번 더, 가, 더, 더 갔습니까? 예. 네. 두번 관주가 더 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지금 최적 상태로 보입니다. 엑시렐이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엑시렐은 살충 그 효과가 상당히 부드럽고 약, 그작물 어, 안전하고요. 그 다음 관주를 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이행력이 좋아가지고 위로 약재 경엽 살포해서 잡을 수 없는 뒷면에 이제 붙어 있거나 그 구석에 있는 그, 미소 해충들, 그런 해충들 방제가 근본적으로 차크닥이 되기 때문에, 어, 농가들이 위로 살포해서 잡을 수 없는 부분까지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밀도 방제에는 상당히 좋은, 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몇 평이 있야 돼요? 한동이? 한동이 200평 보면 됩니다. 200평? 네. 200평에 엑시렐을 네. 어떻게 사야되요 어, 관주를 하는데요. 보통 200평에 엑시렐 125mm 한병 기준으로 관주합니다. 할때 희석은 100리터 기준으로 희석해서 그 원수에 빨려 들어가도록 지금 하거든요 물 얼마나 액실을 하는거요 하우스 200평당에 물 100리터에 액실을 한 명으로 가주를 하면 됩니다 관수하는 방식은 농가마다 편차가 많고 어떤 분들은 또원 물탱크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어. 200평에 이제 한병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기 원칙입니다. 엑실레를 모르는 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참외 농사 뿐만 아니고 농사 짓는 분 짓지으신 분들이 원실가루나 총채총채는 총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실가루는 확실히 넣으면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원실가루 같은데 엑실레이 효과. 예. Here we go.